7 9 d b 알라인트보다 얘가 더 조용하네 쫄랭쫄랭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난주에 에로모플러 달았잖아요 소음기 달린채로 소리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소음기를 뺐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리 변화를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영상 이거 하나 찍었었는데 예고편 영상이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어 너무 이렇게 파열음? 소리가 푹푹 푹푹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음... 무슨 전문 유튜버야? 왜 이렇게 막 이거에 최선을 다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웃음> 이왕 하는거 영상 뭐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이 시동을 걸고 그 아이들링 할 때의 소리 그냥 스내칭 할때 정도의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보면 이 달릴 때의 소리는 스내칭 할때 소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아이들링 상태의 소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좀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지, 뭐. 제가 레오빈스 것까지 꽂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에로우 달고 있으니까 에로우 머플러 소리라도 좀 참고하시라고 비교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켜고 갈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이들링, 아이들링 상태의 소리예요 아이들링 상태고 지금 친구들는 노른 소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유 이동. 3반 지금은 공리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사단으로 5000rpm 도는 60km 여기에서 빠지면 조금 감아볼게요 80km도 그러니까 자 감습니다 7 0 지금 불 깜빡깜빡 들어왔어요, 농도카라고 5단을, 5단? 기어 5단을 칠천할 때 가속 기어 18라고 불 들어왔어요, 8천에서 2단 옥수 도로는 어쩔 음쩔 해, 여 기서 잠시 정지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배기용이에요. 시동 걸어 놓으면 들리는 아이들링 이게 스미칭, 소음기 빼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 정지. 소음기 이렇게 생겼어요. 나사를 요렇게 해서 돌려서 끼우는 거예요. 소음기를 뺐으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제 또 해봅시다. 자, 아, 지금 들리는 소리가 소음기를 빼내로 머플러 아이들링 상태의 배경입니다. 지내층을 조금 감아볼까요? 소리가 나고 한번 달려봅시다 떨리죠? 자차 없네 와 반경봤어? 차선 거의 한개반 밖에 안썼어 자 출발 아잇 뭔지 이러네 자 출발 일단 출발 2단 박고, 3단, 7,000, 불 깜빡깜빡, 깜빡 4단, 7,000, 4단, 8,000, 유지, 4단에서 8,000, 불 깜빡깜빡, 깜빡 쉬프트, 퍽 5단, 아, 햇볕 넘어가네 7000, 6단은 8000, 자 갔습니다. 7000, 불 깜빡깜빡, 깜빡, 4단, 7000, 8000, 지금 불 깜빡깜빡 들어왔어요. 행복하라고, 4단에서, 8,000 불깜빡깜빡 기어 5단을 추천할게요 쉬프트 한 5단 지금 확실히 애기음은 훨씬 좋아졌다 소음기를 빼니까 더 존재감이 확 생겼어요 근데 후적은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방금처럼 오, 올라오는 느낌은 좋아. 출력 느낌의 변화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음기 달렸을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빡빡 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나니까, 오, 오, 오, 이런 식으로 부드러워졌네요. 소음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소음기 제거하지 마세요 소음기 제거 안하고 타도 충분히 어, 소리는 괜찮게 납니다 정정할게요 충분히는 아니고 그냥 순정 대비해서 소리가 들리는 정도는 돼요 어, 구변받았습니다 R9T 순정 아크라프 위치 그 소음기만 제거하고 102.9 나와서 저는 얘가 단기통이고 소음기 소리가 꽤클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한 방에 되게 가볍게 통과를 한 거예요. 97.7? 아, 방금 제가 좌회전 하면서 느낀 건데 소음기 제거하니까 그 빠따감이 약간 줄었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훨씬 좋네요. 어... 기어 변속을 한다든지 코너에서 스로틀을 감는다든지 할때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토크가 팍팍 튀면은 약간 조심스럽잖아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방금 느낀 건데 아 되게 부, 부드럽다 편하게 탄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소음기 제가하시면좀더 출력 부드러운 느낌으로 편하게 타시면서 소리는 소리대로 재밌는 어,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도 부럽네. 맞네. 아, 그리고, 풋팩을 바꿨어요. 아 <웃음> 어, 뭐, 달았습니다. 혼자 낑낑거리면서. 뭐, 달 때, 지난번에 뭐, 풀로 한번 달아봤다고, <웃음> 약간, 그, 혼자 하는 거에 자신감이 붙어갖고 달아봤어요. 뭐또 다니까 달만하더라고. 점점 금손이 되고 있어! 금손이! 연휴 <웃음> 잘 보내시고요. 어플로 배기음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아빠였습니다. 안녕!